자 이제 방풍의 종류다 방풍의 종류 방풍을 하라 하면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뭐 방풍을 하든지 억울인지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풍이 필요로 한 방풍이 뭐 때문에 필요할까 그러면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필요하겠지 그지 그러면 사람은 어떤 일을 저지를까 크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일을 이것이 조화로이다. 그렇게 천지 조화로니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자 그러면 이것도 세 개지만 은 여러분들이 일을 저지르는 데는 무엇, 무엇들이 무엇 일을 저지릴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해 갖고 이 풍에 걸리겠나. 병이구요 그렇게 생각을 잘못한 거다. 그치. 사고와 생각을 한번 잘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풍이 들려는 것은 뭣은 뜻도 있을까 <웃음> 아까 여기 했잖아요 귀신에서 이제 갖고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거 귀신 때문에 어, 들리게 되는 거고 하나는 어떻게 이 사람 때문에 걸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이 천진의 조화가 이거 참 정말로 조화다이 말이야 자. 우리는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실수를 해갖고 이런 풍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을 잘못해 갖고 걸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아 정신 차려야 되겠지 그런데 생각을 잘못해갖고 이런 사람들은 이 정신이 안 차리거든 그러면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통제를 해야 돼 그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나 이게 정신이 안 차리는데 누가 가서 뭐 바꿔 낼 수도 없고 그치? 드라이버 갖고 열어가지고 뭐 다시 세고 열어갖고 잠글 수도 없고 그럼 이거 스스로 할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럼 누가 대신 해주겠나? 스님 해주겠나? 하느님 해주겠나? 부처님 해주겠나? 지가 해야지 말아 지가 하는 게 자기가 해야지 뭐 엄마 본인이 어디있노? 그치? 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첫 번째 방풍의 종류는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이 생각을 잘못된 생각 그다음에 실수하는 일 이런 것을 저지르지 않도록 누구를 수련해야 되겠나 이, 이것을 수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 몸을 자 사람이 태어났다 해갖고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는 것이다 이거 생각도 바뀌잖아 어릴 때는 모르는거 무조건 받아들이다가 세월이 크게 되면 이거 잔잔한 시식 잘된 사람은 올바로 갈 것이고 못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사기 싫어 갈 것이고 그런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를 수 있는 이거 방법이 바로 방품법이야 그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무슨 힘을 해야 되나 자기의 인 뇌를 다스려야 이게 바로 두뇌 과학이다 자기가 스스로 이 인지에 잘못된 것을 올바로 바꿀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수림법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호신 운산명이란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다. 호신이라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거야, 이거. 내 몸을 보호하는 거야. 그것이 방풍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방풍은 내몸 보호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영혼이 올바로 돼갖고 내가 어떻게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 내일 망할 생각이 이건 안 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것이 호신 운자명이라는 것이다 자이 호신은 어떻게 해마다 이것이 바뀌기 때문에 자 어릴 때 생각 중학교 갔을 생각 고등학교 살수 생각 내 결혼하고 난뒤의 생각 전부 다다르지 당연히 다르니까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것을 우리는 수련을 해야 되겠고 내가 올바르게 정신 차려야 되겠지 그제? 내가 이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뭐한게딱 제안이 들어왔다고 가정하게 되면 내가 이 올바른 생각을 이 판단을 하겠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내이 두뇌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호신 운자명이다 <웃음> 그래서 이 속에는 우리는 어떻게 나를 수긍할 수 있는 내 이것을 수련할 수 있는 아홉 글자의 우리는 이 기도명이 들어있어요 수련명이 아홉 글자의 수련명이 들어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지침이 들어있는 거야 여섯 가지의 행동지침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한 개는 아홉 글자의 수련법이 들어있고 수련명이 들어있고 한 개는 어떻게 내가 한해 동안 행해야 될 행동 지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누가 대신 해주겠노? 이게 호주문에 글자 있다고 해갖고, 그게 뭐 되겠나? 부적? 좀 웃긴 소리 해, 좀 하지 말아. 부적이 있으면 지가 잘될것 같으면 지는 부자 보고차 부지. 그 말라고 부적 팔아먹는다고 하겠노? 서리들도 어디 가지불교사에 가갖고, 그 부적, 그 나가갖고, 그거 한다고. 아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제. 불교생에 말니이말함번티2천시원씩3천원씩 한다. 그가 이봉투리 이어갖고, 막쭉갖고동 갖고, 갖고 라고 하면 되겠나, 그거. 우리는 남이 대신 해준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아니, 닮아 대사가 정말로 뭐 귀신 붙였는데, 이 부적시갖고, 갖다 붙여갖고, 귀신이 도망갔는지 안갔는지 누가 알겠노, 그거. 우리 할아버지가, 저, 저 하늘에서 백마가 날라와가지고 이저 경주에 나정에 앉아갖고 거기서 알했는데 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 박학것의할아버지도 하면 누가 믿겠노 그거 믿나? 우리 할아버지가 그 박학것이네 말이야 그걸 누가 믿겠노 이 말이야 그냥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하다 보게 되면 망한 집에 가게 되면 계속 망하는 집이 있지, 그지 망한 공장에 가면 맨날 망한게 되고, 귀신이 집에 가면 평생 귀신이 집이 돼 있다, 그지 우리가 단적인 예로 한번건 내가 직접 눈으로 계속 1십한 5년 동안 확인을 한 집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7번 국도로 가게 되게 되면, 그 하진 휴게소 다음에 가면 장사 휴게소하고 사이에 귀신이 집이 있다, 그지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뭐 1박 2일도 막 거기 들어가고 있다. 처음에 갖고 거기에, 어떻게, 귀신이 집 논대갖고, 망하고, 아무래갖고, 그 주인이 어떻게, 옛날에 카나다도 그, 뭐, 가, 이민을 갚었다 그러더라고. 요그 사이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누가 하나 또 해갖고 집을 샀어. 그런데 그집 하나 차이다, 이 말이야. 그집 옆에는 바로 또 달빛 패션이라는 게 있어. 길한개딱 두고 그 옆에 있어. 요 거기는 그 귀신이 집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그게 불티가 나는 집이라 또. 집한채딱 붙어 있는데. 그런데 요몇년 전에는 어떻게 또 누가 한 샀는가봐. 사 가지고 건설하게 공사를 시작하더만은 어떻게 또안한데또 하다가 중단됐 거야. 이? 또 귀신의 집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아직 그거 안된다 말이야. 그거 뭐 가면 망하고, 뭐 가면 그안돼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이게될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겠지 그제.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귀신의 힘이 엄청나게 작용하는 거야. 이? 그게 뭐 온갖 무당이다 갔을 거고 온갖 선임들이 다 갔을 것이고 온갖 목사들이 다 갔다 이 말이야 그게 그래도 그게 해결 안 되는 거야 응? 나 혼자서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거는 내가 그래서 수리서 50명이 되면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하면 스폰서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50명을 못 만들어 가못 가는 거야 그거 내가 싹 귀신 쫓아가려고 내 그게 건사계 천북이 수련을 딱지나고 짓고 싶은데, 아이 이거 수련사 50명을 못 만들었으면 간다. 그래갖고 그것이 일주일 동안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 너이 집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사 가는 바람에 쫄딱 망한 사람도 있지. 이것이 푹이라는 거다. 이거는 기신품이래 기신품. 이것을 우리는 천지 방풍명으로 우리는 푸는 거야. 이? 이것이 천지 방풍이라는 거다. 여기 천지 방풍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풍 지풍에서 배워왔던 기인방, 깨끼방, 애군방을 우리를 풀어서 그것을 방책을 하는 거야. 이? <웃음> 그럼 이 방법이 뭐겠나? 애군이 딱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기인방에 갖다 이어 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애군이 오면 기인방 애끼가 오도 기인방 어떻게 그러면 기인이 오면 또기인긴 기인방 기인은 힘이 억수로 가게 지 그래서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야 그런데 지 혼자서 되는 게아니지 힘도 빌려야 돼 그래서 거기도 우리는 수립명이 아홉 글자에 수립명이 들어있는 거야 아홉 글자에 수립명과 그 밑에는 이 세 가지 이런 방풍명이 같이 붙어 있어 자기가 할수 있는 사람은 하겠지만은 근데 이 귀신이 힘이 작용을 할수 있으니까 사람이 동원이 돼갖고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다. 자기가 혼자서 자기의 개인적인 그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자기가 할수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혼자서 자기가 아무리 하느님이 되든, 부처님이 되든, 뭐 상관없이, 아이, 보이지도 않은 귀신이 지원자 가갖고 어떻게 이기겠노? 제 아무리 뛰어난 목사든, 제 아무리 뛰어난 선임이든, 누가 그 귀신하고 비지도 않는 귀신하고 붙어갖고 이기겠노?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는, 너봐라 그래. 무당이라고 뭐, 처음부터 하면 지금 무당이나 귀신 다 떼쁘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이 귀신하고 맞설락하면 때그리로 붙여야 되는 거야. 이? 뭐, 큰 대빵이 하나 있으면 어떡해? 와, 가갖고 터프시아프야. 이기 수가 있겠지. 모래 때이를 터프시아프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귀신에는 절대 이길 수가, 혼자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다. 그래서 이 때그리를 갖다 붙는 거야. 이? 그래서 행사를 때그리, 그렇게 조상신이 되든, 귀신이 되든, 애기가 되든 상관없이, 그래서 최소한,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때 우리 똑같은 기도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옆에서 기도해줄 때는 귀신이 직접 온다 이 말이야. 오면 귀신인때대적려락하면 눈이 바짝 제정신으로 된 사람이 최소 3 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만 기도하다 보면 하다 보면 뭐 나도 해가다 하다도 있잖아, 그지? 생칠팔구 하게 되면 상추팔구 무이 무이 하면 무시팔구 이란다 이 말이야 상추팔구 팔고 무시팔구 팔고 상추팔구 팔고 무시팔구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생칠팔구 무이 무이 인데 나도 하다 보면 지도 미치 갖거 있지 상추팔구 팔고 무시팔구 팔고, 상추팔구 팔고 무시팔구 막 한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 다 빼고 지정신으로 된 사람이 3명이셔야 되려면 우리 나도 모른다 이 말이야 나도 하면서 가다가 헛소리 한다 이 말이야 그지 가다 탁 막히고 안 돼. 누르는, 누 이렇게 하지 말 말로는 어떻게, 없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떼그리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로 다섯 명, 여섯 명이 붙잖아. 그래서 많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가지산 같은 데 갔을 때는 40명 동원해갖고 했잖아. 최소한도로 지정신 있는 사람이 세명이잖한명 붙을 때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명이 떼그리로 오면 어떻게, 이것서 떼그리로 붙어야 될거요 그렇죠. 그런데 지가 앉아 갖고 뭐 이거 해갖고 가락한다 뭐 가나 누구말따는 여기 면 텔레비 같은 거 유튜브 해갖고 하 아, 지가 귀신 다 보내고 떼서 고 허설이 하는 거그 미친 사람들 많다 이. 가기는 어데가 지는 가고 지는 보내지. 붉은 대낮에 귀신도 오지 않는데뭐 할아버지도 왔다했었고 막뭐 할머니 왔다했었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러나 자천지방풍민도 이거는 자기가 하는 거야 이. 자기가 하면서 어떻게, 자, 자기인데 온 애군들은 이쪽으로 갖다 밀어붙이는 거고, 기인방을엿으면기인기인방에 들어가게 되면 애기가 작용을 못 한다 했지. 애군 도 이거 갖다 엿으면 작용을 안 한다 이야 그런데 기인은 어떻게, 기인방에딱 갖다 엿면 기인의 힘이 더 좋아진다 했지. 그러면 내가 이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생긴다는 거야. 이것이 천지방풍명이에요. 그럼 용도가 다르잖아. 그지 완전히 다른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거는 어떻게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거는 귀신을 그거 하는데, 우리 한개 남은 걸 먹고, 응? 이걸 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이다, 사람. 자, 이것이 사람이라 해게되겠 인연이라는 것도 있다. 그치? 그러면 인연 속에는 어떤 인연이 있다고 그러세요? 인연에는? 응? 어? 그런 인연 말고, 우리 전생 인연, 내생 인연, 인간 인연이대요 우리가 사람 하게 되면 인간 인연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했고, 인연이라 하게 되면 우리는 전생 인연도 있고 인생 인연도 있고 내생 인연도 있다고 그랬다. 그제 이 종류가 다른 거야. 자 이것으로 우리가 발생되는 것들이 우리는 해결하고 방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수련 행사법이다. 응? 이것이 바로 우리는 수련 행사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남의 힘을 좀 빌려야 되겠죠. 지그 내가 못하는데 내가 뭐기대해고 이걸 막아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어 자기 혼자서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혼자 할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어떻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못하면 어떻게 어린이 해보자. 내 지금 통장을 틀어 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 내 지금 통장만 틀면 돼. 그런데내지금 통장 갖고 안 틀리면 어떻게 은행에 갔다 오든지 다른 사람인지 빌려 갖고 해결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또 마찬가지 인생살이나 뭐 귀신살이나 이거뭐 원리는 똑같겠지 다른 게뭐 있겠나 아무것도 없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것을 우리는 막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을 막는 거야 우리는 이 여섯 가지가 추종이됐다 우리는 사람의 종류에도 여섯 가지, 귀신의 종류에도 여섯 가지, 모든 것이 여섯 가지 됐잖아. 이게 방풍으로 몰아치는 것이 여섯 가지야. 여거 있잖아. 귀신문제, 정신문제, 인연법, 신체, 하는 일, 가정, 이거다. 이것이 여섯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방풍하는 것이, 이거는 남의 도움을 받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할수 없다는 것이지. 자기가 혼자만으로 기도라든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는 거겠지 그치? 자 이거 혼자 할수 있으면 남보험뭐 말라고 봤나? 하지, 혼자서 사살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세 가지 얘기가 크게 하나는 내가서내 생각을 바꿔서 내가 내 몸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이기신의 힘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애군인나 애끼를 내가 스스로 막아내기 위해서 천지 방풍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남의 도움을 받는 거지 이것이 우리는 수련사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해? 수련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행하는 공간이 어떻게 해?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해주는 육경회라는 게다 이게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공간이 육경회라는 거다 그렇게 술이, 술이 사주해갖고 내 육경에 하자 이거 요, 요, 요, 완전히 헛소리다 이 말이야 그거는 사이꾼이 하는 짓이지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술인사를 못하더라도 이 술인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 거야 그제 그리고 이것을 남인데 이렇게 해결해 주려면 우리는 자기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육경의 회원들은 어떻게 단두 가지 전제 조건을 깔고 있다 육경에 지불을 한다는 그 자체는 첫 번째 요건은 지금은 어떻게 뭐흐트진 가정은 없겠지만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아지 가정도 못 지키는 건너 상담 어떻게 해? 상담해 주겠노 지 가정 절대적으로 잘 지키라는 거다 뭐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어찌 도리가 없는 거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 지금부터 이런 거배갖고 뭐 없는 데 가갖고, 뭐, 사람 꼬시는 데 쓰고 이러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기존에 있는 가정부터 먼저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야너 가정이 편안한 곳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잖아. 지도 못 지키는데, 무슨? 지 가정도 못 지키는데, 무슨 놈 가정을 그 상담해 준단 말이고. 이? 두 번째. 자, 이거 갖고 지도 못 먹고 살면, 넌 어떻게 상담해 주겠노? 그제? 미진 <웃음> 씨. <웃음> 내가 먼저부터 먹고살자는거다 우리는 절대적인 거다 내부터 먹고살자는거다 자기도 못먹고 살면서 너뭐 어떻게 상담하고잘 먹고 잘살게 해주겠노 그렇지 자기도 못먹고 사는데 무슨 그래서, <웃음> 그래서 우리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지금 보게 되면 무당들이 있잖아 그 아, 고양이 노는 집에 있자 이게 고글창이 갖고 비의고주장하고 이런데 가갖고 그거 갖고 뭘넘그잘 먹고 잘사게 해주나? 나는 그런 건딱 싫다 이 말이야. 그거 응? 그건 말이 되는 거가? 아, 지도 못 먹고 사는데 무슨 넘잘 먹고 잘사게 만들어 줄 것이고, 저거 가정은 시도 지도 사는 것도 개판인데, 넘 어떻게 그거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상담해준다 는 말이야. 그말 같은 소리지. 그래서, 우리 천부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좌우전, 이거 두 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웃음> 네. 아유, 이, 지금부터, 아, 그거는 뭐, 깽판 난건 어쩔 소리가 없는 거고. 자, 지금부터 이것을 지키는 것. 누구말따나, 자식이, 자식이 있고, 지금 뭐, 뭐, 남자조건대프도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자식 있으면 자식을 잘 지키면 되는 거잖아. 이것도 지켜야 될까야 이거. 이것도 못 지키고 또 뭐, 없는 데 가갖고,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해도 되겠나? 뭐, 이거. 뭐.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가는 건데, 답답한 건 어떻게 이집 가서 한명나놓고저집 가서 한명나놓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이집 아들은 송씨고, 저집 아들은 김씨고, 저집 아들은 채씨고. 이런 집은, 이게 뭐, 상담해갖고 되겠나? 그럼 믿었나? 그런 사람이 몇명 만나고 하나, 아이고 참말로 네.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그렇다 이 말이야. 아이고 그래갖고 무슨 너무 상담해준다 말이 그래갖고 뭐안 되겠지 앞으로는 계속 그러면 안 된다. 이? 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랬다 손치더라도 앞으로는 아, 무조건 하면 안 되네. 이제부터 어디 설득하지하지 네. <웃음> 말라는 거다. 네. 지금까지 이혼했으면 애들만 열심히 잘켜 네. 아니. 아니, 내 이야기는 했잖아. 지금까지 이혼했으면 애들이나 잘 키우고 마라. 그래서 남자 눈독 들이지 말고 이길로 가려면. 그러면 지금 열심히 사면 쪼까내지 말고 열심히 갈치잘 살아. 내가 아 간답니다. 눈독 들이지 말고. 그렇게 남자 눈독 아무나 찌그리지 말고. <웃음> 그래서 이길로이길로갈 길을, 길을 때는.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좀더수행했지만은이 공부를 하고 이 길로 갈 때는 지금부터라도 지켜가야 되는 거야. 에이? 지금부터라도 지켜가야된다이 말이야. 자, 내 새끼가 있으면 열심히 잘 키우고 가고 새끼 해도 마지막 남편하고는 이혼했다 전치더라 새끼만 열심히 잘 키우면 되잖아. 그리고 잘 해라는 거다. 에이? 그리고 또 재혼을 했으면 지금까지 또 헤어지지 말고 에이? 지금 있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해야 되겠죠. 또 같은 네. 빌보고또한번언데요 이거는 이러면안 된다며. 지금 이제 이혼했으면 재혼, 어? 또 가서 부 바꿔보라고. 바꿔본 사람이 탈락이 된이부터이말 듣고 난 뒤부터 또일혀지는 사람 그때는 탈락이 다 인자. 그거는 자격이 없다는. 아 재혼하면 탈락이에요. 알지. 이것을 보고. 어, 배우고 난 뒤부터 음. 또일저지는 사람은 탈락이 집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지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놈을 가정을 지켜줄 것이고 네. 지가 먹고 살지도 못하면서 놈을 어떻게 먹고 살게 만들어줄 것인데 네. 음. 네. 아니 뭐 행근은 어차피이 길을 몰았을 때는 없을 수 없잖아 그거는 네. 아 그때는 지나간 그건 안 되는 거 그런 건 없고 좌우시간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다 <웃음> 내가 이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 시간부터 <웃음> 여기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게 탈락이돼 자동적으로. 꿈도 꾸지 마서. <웃음> 이 길로 가려면 재원이 고지나이고 차라. 재원이 고 지나, 정말겠죠. 안 된다. <됐다>. 네. <웃음> 지금 이 기,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뭐 재원이고 뭐고 다 차라. 좋은 사람을 만나. 아 좋은 사람 만나가고 이 길로 못 가는 거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그래 이 풍에 걸리면 쫓아오는 거고 풍에 걸리면 쫓아오는 거고 그거는 내가 뭐 모르겠기는 모르잖아 아이씨, 그런 거까지 낸때 물지 마라